탈락의 슬픔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보는 전원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겁니다. 아, 실망시키기 가 싫거든요. 모든 걸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오는 16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9회 예고입니다. 본선 3차전 메들리 팀 미션에서는 안성훈이 이끄는 뽕드림이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최수호 팀은 과연 뽕드림을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또한 미스터트로트 9회에서는 각팀 대장의 목소리에 팀의 운명이 걸린 대장전이 치러지는데요. 대장인 김용필, 박지현, 송민준, 안성훈, 최수호는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쏟아내며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듯 정상을 노리는 질주가 이어집니다. 이중단한 팀만이 전원 생존하게 되는데요. 판도를 뒤집을 최후의 승리팀은 누가 될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자는. 추워. 알수 있다. 오케이 집에 가러 가자. 탈락의 슬픔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복들림의 아아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지. 모든 걸 거는 수밖에 없었어요. 전 실망시키기가 실패됩니다. 제가 보는 저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겁니다.